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니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, 이 영상이 토픽2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공부하세요! 자 그럼 시작할게요.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을 고르세요. 문제입니다. 시험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는 공부하기에 달려있다. 정답이 뭘까요? 기에 달려있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합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합격한다는 의미예요. 을 따름이다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을 때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쓰는 표현으로 비슷한 의미는 을 뿐이다 가 있어요.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? 무슨 일이 있어요? 그저 피곤할 따름이에요.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아이가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.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아이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에요. 기 나름이다 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합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합격한다는 의미 즉,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는 기에 달려있다 가 있어요 은 모양이다는 음 어떤 행동의 결과를 예상할 때즉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의미는 을뜻하다 을것 같다 가 있는데 듯하다는 결과가 나쁘지 않다 괜찮은 편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음식은 비록 맛은 없지만 모양은 그럴 듯 해요 하늘이 흐린 것이 비가 올 모양이다. 하늘이 흐린 것이 비가 올 듯하다. 하늘이 흐린 것이 비가 올것 같다. 기십상이다 는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.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음.. 하지만 행동에 대한 표현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슷한 의미는 십중팔구 뭐뭐 일 것이다 가 있어요 십중팔구는 10번 중에서 8, 9 번은 그렇다 라는 뜻이에요 계획 없이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. 계획 없이 투자를 하면 십중팔구 손해를 볼 것이다. 자, 시험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는 공부하기에 달려 있다.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합격,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합격. 내가 행동한 것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의미. 비슷한 뜻은 공부하기 나름이다. 이제 알겠죠? 자 그럼 문제를 풀어 볼게요. 내일은 아무래도 못갈것 같다. 몇 번이 정답일까요? 정답은 못갈 듯하다. 2번이에요.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밥을 안 먹을 모양이다.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밥을 안 먹을 것 같다. 정답은 1번이에요. 난 그냥 음악이 듣고 싶었을 뿐이다. 난 그냥 음악이 고십 바 따름이다. 정답은 2번이에요. 이번 대회 우승은 너 하기 나름이다. 이번 대회 우승은 너 하기에 달려 있다.